선호봉 뮤직비디오, 봐볼까요? Let's go, 아 감자. 뭐야 뭐야? 와! 구름 위에. 야저 두부 어우 이어 맛있다 잘매겠다 너무 잘 나왔다 진짜 색깔 아아아아 아우 이우 아우 이우 맛있어 아우 아우 아어우아 오! 우이바쿵 진짜 오! 네. 아이. 야, 많이 다 오! 오, 오. 오. 오. 어. 오. 오. 오 들어 어, 어, 어, 일본! 자, 아, 들어왔다. 오! 크로 속에 강이나 야시더라 d 명호야 κε e q 너무 많있 했었어. 아, 이거 패스. 어, 패스 너무 좋을것 것 같은데? 잘생겼어. 패이 아, 진짜 잘생겼어. 아, 네. 이거 좋아. 안찍어 <웃음> 뮤비 스타일인데 <웃음> <잘생겼어>. <웃음> 아야, 뒤에 붙고 꽃 와야! 분신술, 분신술! 스킬이 엄청 크다. 위대한 작품이야. 이거. 우리가 끝났다, 끝났다, 끝났다, 안에 안 나옵니다. 근데 오케이. 진짜 저희가 현장에서도 컷컷 모니터 맞아. 찍을 때마다 함성이 질렀죠. 이거 됐다 하면서. 맞아. 네, 진짜 근데 지금 편집한 것도 보니까 이건 됐네요. 아, 아, 근데 너무 만족스럽고 네. 너무 잘나왔